내일을 시작할 때얼마만 되셨어요? 오는 이제, 횟수로는 한 네. 5년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20대부터, 2 0대 네. <웃음> 20살 때부터 하고, 네.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같요 그러면은, 로드샵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예를 들면, 샤곤샵에서 오랜 기회시잖아요.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로드샵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다 음. 네,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샤빈샵 같은 경우는 여기 취지가 일단은 서로 윈윈하자 음. 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살자 이런 내용이 음.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 전보다는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더 어, 많은 것 같아요 응. 네.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조금 단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응. <웃음> <웃음>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응. 기본 환경적인 것들이라고요 응. 청소라겠지? 응.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운영해야 이 때문에 그런 출퇴근이 좀 자유롭지 않다 음.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오픈이랑 마감 시간은 어떻게 네. 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시 반 부터 어 7시가 마지막 타임이기는 음. 해요 근데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음. 좀 일찍 오실 수 있으면 네. 미리 땡긴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안녕. 세요 그러면 쉬시는 날에는 어떤 거 하세요? 쉬시는 날에는 어떤 거 하세요? 실시에 미친 하려고 하 이제 일요일 날 쉬는데 그것 가끔 주위 원장님들하고 약간의 스터디 아닌 스터디? 근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성도 바꿔가면서 왜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하세요. 혹시 네.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있으세요?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남은 고객님도 있고, 남은 고객님도 있지만, 남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하면서 매일매일 쁘다이쁘다 해주시는 거는 음. 제일 뿌듯하고 음. 뭔가 더하나 어. 해드리고 음. 싶고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좀 마음이 안정 음. 근데 하면서 또 반대는? 되 툭툭하게 되시는 분들이잖나 그런 분들을 자고 있는 건가? 음. 왜, 왜 기분이 안 좋으시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기념한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 곡이 있 분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액션이 그쵸? 좋으면은 <웃음> 저도 마음 편하게 시술하는 것 같아요. 하거든요. 음. 아, 네. 아. 혹시, 막,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는, 얼마 운영 한장만되나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님들 주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저희 여기는, 피부색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보다는 40, 5대 분들을 보많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주로 아트를 많이 하지 않니면 기본 관리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주부들이다 보니까 기본 관리에 포인트 컬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 컬러는 보통 2가일 <웃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화려하게 시면지금처럼 작았지? 여성도 하시면 화려하기 때문에 이런 게더 음. 많이 하시는군요 음. 그러면 원장님이 네. 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자신 있는 아기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음, 자신 <웃음> 뭔가 이렇게 아트 할때 이런 디자인을 하는 음, 네. 보석 음, 같은 음. 디자인을 음. 제일 음. 블링블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제일 사신것 음. 같아요 뭔가 파츠 붙이는 것 같아요 도가게이 음. 그런 음, 구도 잡는 노하우도 알려주시는 좋을 음.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약간 미술 같은 걸 음.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더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막 처음에 막 올려봤다가, 약간 디자인이 조금 잡혔을 때, 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빼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이런 음. 식으로. 제일 큰 거부터 음. 네,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음. 작은 거 같은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음. 선생님은 시술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레이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수준이죠. 이것도 혹시 이제 뭐 지금 붙여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음. 떨어지는 음. 거가 있긴 한데 본인들이 일단 제대된 기본적인 형식은 안 떨어진다기 음. 때문에 음. 이 보수가 빨리 안 오시는 거 그거에 대한 유지력. 네네 유지력. 중요하게 여분, 프리레이션. 네, 버레이 오버레이, 오하고이오이 오버레이, 오버레이, 스버레이 오버레이, 오버레이, 오버레이, 오버레이, 오버이 오버레이,